자 가는겨 가자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어, 어, 어 들었어요 네, 생방. 오, 예. 생방입니다. 생, 어 생방입니다 생방이죠 어, 생방이에요 들었어 블루라이브 좋아 보여 안 떴는데 b 와야 우리 왜 노란냐 와왜 노랗겠어 우리가 이번에 버터기 때문에 노란 거지 이 시리즈가 우가 발생한 거지 노랗게 노랗게 물들어 황인종 아닙니까 음. 버터 Let's go 어, 방송 노랗게, 예정이라는데 노랗게, 지금 라이브 안 되고 있어 지금 여기 틀어져 있어 멀리서 어, 보니까 버터, 약간 버터, 프로그래밍 버터, 약간 뭐 약간. 어. 자 이제 인사는 해줘 네 그렇죠 자 그만 보고 자 여러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Hello, we are BTS Здравствуйте 아, 어, 네, 어, 여러분 오, 저희가 <웃음> 여러분 저희가 신곡 버터를 들고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와러분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달은 해 지금 바로, 지금 거의 a s a p 로 바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 한 사람 찾았는데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 소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 누군데 할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갑시다, 제용씨상관없어요자 네, 어, 여러분들 버터머리 색깔 뭐지? 머리. 버터? 아, 버터 네 앨범 <웃음> 없잖요 <아니, 웃음> <하러> <웃음> 네, 여러분들, 오비예 여러분들의 희망 예스. 네,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안에서 버터처럼 부드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지민이에요 이런 거 반응 안 해줘야 돼. 는좀 <웃음> 하네? 아 요즘 또또 네. 또 약간 좀 귀엽게 또 컴백을 했는데 이런 거좀 보여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니입니다 <웃음> 역시 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버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야, 여러분들. 어, 드디어 저희가 이제 버터 또 발매가 됐는데. 예. Yes. 뭐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듣긴 했지만 yeah. 아미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는데 사실 버터가 또 굉장히 또 재밌고 신나는 곡이라서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no. 핫한 반응. 왕성노. So no. 엄청나더라고요. 어, 버터 너무 핫해서 좀 녹았어요. 네. 아, 아, 네. 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순식간에 100만. 아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아, 아니 이게 정말 저는 그아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슬레 <웃음> 그 이게 나와서 미친 줄 알았어. 요 아, 진짜 우리가 노래를 두달 동안 들었잖아요. 네. 저도 그 듣다가 어, 계속 뭐 듣다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막두달 동안 들었는데도 좋아요. 아, 샤워할 때 많이 들었어요. 샤워할 때 많이 듣죠. 아 유독 유독 뭔가 좀 아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 느낌. 길게. 그 길게, 길게 한 거야. 거의 <웃음> 녹음 그래. 끝나자마자 바로 안무 들어왔어, 그랬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한두달 동안 이제 녹음 끝나고 두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네. 뭐라, 머리 속이 다 그러, 빠졌었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뭘 해야 되지? 네.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지? 제가 <웃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참참 제가 생각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두달 아, 네. 전에 녹음을 하고 저희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 하다가 버터 하다가 안무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버터 안무하다가 뭐 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아요 아참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응. 여튼 드디어 그날이 네, 왔어요, 네, 여러분들. 빨리 네. 아, 빨리 왔으면 했는데. 네. 응.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드 아, 진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포를 참지 않아도, 네.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노래 막 부르셔도 되고요. 예. s e t i r l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래도 노래지 만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다들 봤죠? 그죠? 지금 조회수가 3,500만. 와. 넘었다고 합니다. 아, 어우. 어우. 뭐 3,500. 뉴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 네. 이제 아미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네 그리고 이제 아미반은 아미들의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제 <목소리나> 뮤직비디오 얘기가 나온 김에 <목소리나>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딱 업로드된 아까 사실 사실 저희는 이제 이뮤비를 보기 전에 이 워터 마킹된그 멤버들 봤었긴 아, 했는데 맞아, 아, <목소리나> 네, 그 아티스트가 얼굴을 계속 가렸어요. 맞아요. 얼굴을 제대로 못들어보못라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는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면 기자 회견은 아, 저저저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찍으러 와주아요 저희 하나 올리러 갑시다. 1. 1추 가요. Let's go. 와, 새로 운로고 맞겠어요, 여러분. 다른 저희도 의견을 그죠. 약간 됐습니다. 쪽. 어, 게 어, 약간 마왕 같아. 어. 아. <웃음> 왜, 왜, 왜, 갑자기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웃음> 저눈 누구예요? 저 정국이, 정국이. 아, 정국이야. 아, 정국이야. 눈이 있어요? 눈이 어디 갔어? 한번 봐 봐. 아, 왜... 아, 왜... 어릴 때 보던 미국 뮤직비디오 같다. 어 이런 이 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아, 마음속에 아, 범들 아, 범죄... 이제... 절도범, 모기인 줄... 이건... 도범... 광화문인 줄... 이건... 진짜... 국게심플하이 좋아요. 나도요... 나도. 네. 아, 이게 오히려 이런 게안 생겨요. 네. 맞아요... 담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막 엄청난 그런 미장센이 없잖아요. 네. 훨씬 이 아, 정말 정말 귀엽게 요 <목소리도 잘 맞추는> <목소리도 잘 맞추는> 네. <웃음> 저 엘리베이터 찍는 거 비밀이 완치인데 그렇죠, 저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 버튼이에요 저때 우리 뒤에서 뭐하고 있어? 저 쌀틱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아, 저 진짜 모니터만 아, 잠시 너무... 선거 나가십니까? 아, 아, 너 진짜 기자회견이다 저 소리 하나도 없어 저물 <웃음> 근데 너보라머인데 약간 푸위색아 있어. 아, 저게 있어요. 저게 뒤에 크로마키 색깔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짚이. Oh yeah. Oh y 전저때 팔복, 팔복이 여행지에 가서 얼버무를 비고행지 보셔야, <목소리> 보셔야 되아 아, 일단 찍을 때 기분 좋아하는 아, 오늘 비하인드 나오는 거아니에 여기가 헬스장아서뛴제요 여기가 아, 거잘저것 아, 아, 아, 저것만 찍고 최근했잖아요 근데 아, 저게, 저게 그 그릇 뭐야? 위에 도나 휘리가 왔는데요. 아, 방탄 유리였어요. 안에 유리가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이에 강화 크림. 아, 지금 제육 버터 먹는 것만 그냥인가 싶어. 어. 저거 옛날에 제육 버터 먹을 때 원래 1분 동안 나왔잖아요. 아, 1분이 아니 진짜 길게 나왔어요. 아, 제가 그래서 호흡을 좀 최대한 짧게 가고. 아, 아, 버터 먹는 먹다. 제육 버터 먹는 거만 원래 1시간 정도까지 해서 저 아, 아니, 저 버터를 진짜 응. 1분 동안 응. 먹었잖아요. 일단은 응. 1분 동안 개 숨이 계속 숨이 계속 됐잖요 저거 저거 맛 없었죠, 솔직히. 어, 느끼하더라. 어, 이 새우를 못겠더라고요 아, 지금 하거든요. 저 뮤직비디오가 뭐 3분 정도 되는데 네. 그 원래 그 제이홉 버터 먹는 것까지 추가해서 원래 4분이었어요. <웃음> 아 원래 4분 50초였어. 아 근데 와 그게 빠르니까 이 시간이 확줄어들네요확 줄어들면 컷 컷해달라고 네. 했습니다, 진짜. 눈 감고 깨 네. 네. 오랫동안 이게 버터 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계속. 네 머그샷 머그샷에 머그샷 숫자 하나는 잡고 있어요. 머그샷 숫자가 뭐예요? 머그샷 숫자야. 아 나도 머그컵이아 이거 이거 뭐 들고 있는 거? 저는 그거 그. 숫자 달라길래 그냥 핸드폰 열어가지고 자판 탁탁탁 쳐가지고 있는 거 보냈습니다 아니 저도 아, 랜덤으로요? 아니 원래 이제 탁탁탁 그게 여섯, 여섯 자리잖아요 좋아하는 숫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그게 패턴이 네. 너무 뻔하게 나오고 응. 3333나오길래 나오, 응. 저도 똑같이 형이랑 해드폰 열자. 핸드폰 열 탁탁탁 아 그리고 지금 번호 뭔지도 모르겠네요. <목소리> 어, 38. <목소리> 네. <웃음> 아 그럼 아니 여섯 여섯 자리 숫자를 분배달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그게, 뭐지도 모르고 이제 차, 옛날에 그런 거잖아. 시작. SNS 아이디 만들 때막 막 어. 이렇게 하면 어. 막 멋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빵빵 친거 이렇게.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7904였는데 옛날에 제가 507동 904호 살았었어요 아파트. 저는 그냥. 근데 의미가 있구나. 저는 110604. 뭐야? 저숙소 처음 들어갔날. 110604? 어. 아 다들 의미 있는 오. 걸로 했나? 어. 저는 여기 아, 노현동. 저는 000001. 아. 그 다시... <웃음> 무슨 뜻이에요? 넘버원이 네.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이 옛날에 무슨 뜻이 있었어요. 그 뭔데? 옛날 사이월드 감성으로 네. 뭐0 0 0 0 0 1 하면은 아그 그거 뚜뚜뚜 아니 B B 뭐? 아이씨, 마 이런. 너두랑 삐삐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두비. 예, <웃음> 네, 제가 삐삐예요. 제가 삐삐. 네, 660, 아, 660 660. 됐고 저는 1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 아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1등 되셨네요 지비 뭐야, 지비니? 아, 저는 그 우리 첫 그거 콘서트 했던 거했었고요 아. 아, 네, 네. 네. 어, 여기 댓글 중에 네. 아미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네. 어, 어그 노래 잘 만든다고 고생했다고 음. 박수 보내주고 계세요. 아. 아 소기다 시원해요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아 소리 정국 씨아 지금 방금 댓글에 왔는데 정국 씨 눈썹 피어싱 이거 붙인 건지 아니면 갔다가 그냥 여기다 꽂은 건지 궁금해요 어, 아. 진짜 있었네 아다 영어밖에 없어 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하긴 하다 약간 내기 찌 같다 풀로 붙인 거야 풀로얘 아, 연습할 때 거야.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해가지고 실험했었잖아 실험했었는데 어때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붙어 있죠 이거 하나 떼면 떼져 이렇게 냉당 같아 그리고 아, 이거를 이거 고대로 <웃음> 먹으면 옛날 최고술 있잖아. <웃음> 아 우리 아버지 은 이거를 무슨 버킹거? <웃음> 어. <웃음> <웃음> 혹시 형 신경이 많아? 형씨 머리 예쁘다는 얘기도 많고요. 장우 씨 머리. 머리 나는 나 여태 너한 머리 중에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귀여 아, 귀여. 약간 그 김용환 이야기의 그 어. 더스틴 더스틴. 더스틴. 네. 혹시 제 옷씨 머그숍 번호 의미 뭐예요? 아 저는 6 6 0 6육공 누구인데요? 그, 그... 뽀뽀입니다, 뽀뽀. 포포. 아 뽀뽀. 아, 그냥 뽀뽀. 네, 저는 그 뭐냐, 그 그냥 삐, 삐삐 의미 있는 어, 번호 뭐 없을까 해가지고 쳐다봤는데 어. 뭐딱 여섯 글자 여섯 자리인 게딱 그거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삐삐 네. 세대는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지. 아주, 아 재밌겠다 몰라요. 해가지고 융육공 융육공 골랐습니다. 그 뮤비 때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몇 개만 해달라는 글이 더 달렸어요. 저희 뮤비, 네, 뮤비 암, 때 우리 아미 만들 때 음... 몸으로 만들 때 태영이 형 그. 나시 반팔에 이렇게 있잖아 나시 입고. Okay, 제가 진짜, 아, 진짜 이게 오케이. 제가 옛날에는 진짜 아, 팔 보여주는 진짜 게 너무 그랬어요. 제가 팔이 얇아 팔이 얇아서. 근데 이제 컴플렉스 깼습니까? 그 아니 컴플렉스 깨려고 제가 운동을 아, 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깬것 같아요. 응. 네 이미 깬것 같아. 한한 30분 동안 팔 운동만 한데팔 운동만. 아 진짜 계속. 예. 이거 네. 뭔지 알아요? 그 다음날에 털려가지고 제가 손을 못들어요 <웃음> 근데 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운동할 때한 팔만 했어요 아, <웃음> 오른팔만 아, <이쪽> 30분동안 <웃음> 계속 아, 만한... 잡는 거 네. 잡는 것만 잡는 손만 <웃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아무튼 뮤비에 뭐나라서 저기 우리 어, 그 에그 타르트 좀 드시고, 아유, 아유. 우리 베이커도 아, 좀 드세요. 베이커 이거 이거 버터 쿠키인데요. 이거 빈, 근데 빈, 빈. 이거, 이거 정국이가 만든 이거 아, 이모티콘이에요. 아, 와, 아, 아, 아, 맞아요, 이거 아, 맞아, 왜 맞아. 맞아. 저한테 저작권 아, 안드세요 <웃음> 이게 저작권이 없어요. 강시영, 저작권 줘야지. 이거 진짜 공식으로 얘기하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정국 씨. 덕빈님 저작권 주세요. 드실 분, 나 배불러. 얘가 이거 그림이다. 그림. 어디 어떤 거 뭐, 진짜 아 이거 이거는 잘했다. 저저저저 이거? 저, 저, 저 이제 저거 아니다. 예. 그나저나. 네?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진행이 너무 급작스럽나요? 네. 아, 아, 얘기해 주세요. 아, 다들 원하잖아요. 지금 급작스럽게 하기를해봐 아, 봐요. 그나저나. 네. 아까부터 여기에 있던 이건 뭐죠? 아, 이거요? 와,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어. 와, 너무 스무스 라이크 <웃음> 멀어네 like 진짜. 아, 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 다시. 잠시만. 이거, 이거 지만, 뭐죠? 저 줄래? 줘 볼래? 이건 뭐죠? 어? 이거 젠가 아닌가요? <웃음> 혹시 저희가 이걸로 뭐 하나요? 어? <웃음> 또 뭔가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웃음> 너네 진행 진짜 못한다. <웃음> 어떻게 진행면될까요아 이거 좀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목소리> 젠가를 아, 하라고. 아이것은 그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터 젠가를 제작을 해줬네. 예. 나 굿즈야? 아 별거 아니고. 저요? 여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젠가를 어,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미션들이 적혀 있어요. 아, 좋아하 젠가인가? 근데 저기 미션 설명하라고 하면서 왜딴딴 얘기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 무서워. 아 무서워 미안해 갈까요? 잘못했어. 자, 들었어요? 무서워. 이제 젠가를 하시면 되고 여 안에 미션의 자켓이니까 그거 뽑으면 상. 오케이. 예. Yeah. 자, 저 치워봅시다. 아, 일단 저 치고. 그리고 치워야 할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이... 아, 그 떨어뜨리거나 무너뜨리면 벌칙이 있습니다. 아 벌칙. 벌칙거든나나나 뽑아야죠 이제나 선박널. 선박널 벌칙이라. 형. 아 누가 줘? 맛있냐? 아 제가 할게. 아 이거 할 거면 오기면 약간. 약간 아, 이, 제발 이... 가만 있어요. <웃음> 나왔네, 양쪽에서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맞게 생겨버리시 <웃음> <웃음> 자, 젠가 바로 세팅 들어갑니다 저희 그러면 뭐 순서대로 아, 한번더 풀죠, 일단 오, 스무스하죠 순사, 그그 머리색이 젠가색이랑 똑같은 제이홉 부터 한번 가려 젠가! 젠이호 자, 저부터 가면 되나요? 예 yes. yes. 네. yes, 마, 젠가! 처음부터 벌칙 걸리면 진짜 재밌겠다 에이, 젊아요 뽑으면 무형 벌칙이에요? 아니, 질문이 어, 있고 되게 견고하네요 쓰러뜨리면 벌칙 어어 어, 어, 어. 어? 견고? 뭐야 경고상황 경고, 사망, 경고, 사망, 경고. 사망 플래그 아니야? 경고 안 돼요? 오 정말 왜 그러지? 오오오 정말 왜이게 불안하다? 벌써 부수공사 되는데 큰일 났다자 네. 버러를 처음 들었을 때 곡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자만 우리가 언제 처음 들었죠? 우리 한한세달 전? <웃음> 그렇죠. 네 다섯 글자로 얘기해주세요. 세네달 전, 네달 전? 한네 달, 세. 네 나는 네 달. 좋았다. 소 저는... <웃음> 나는 좋았다. <웃음> 야, 자, 그거만큼 간결한 게 없네요. 네, 네. 자, 자, 하겠습니다. 어, 저, 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아니, <웃음> 아니, 다, 다 들었어요? <웃음> 다, 다 들었어요? p 네. 씨 진행이 빠르네요. 다섯 네. 글자라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이... 다음에 나온 거 네. 다섯 네. 글자로 해주세요. 네. 아, 원래 이런 거예요. 질문 아, 오케이, 오케이. 질문에서 오케이. 다섯 글자로 오케이. 얘기해야 돼. 다섯 글자로 얘기해 세요 이제 적혀 있어요. 버터의 킬링 파트 한소절부르게 다섯 어. 글자만 불러 주세요. 어. 스무스 이러면 이제 내, 어, 어, 제목이 딱, 스무스 라이크입니다 스무스 라이크 여섯 글자인데? 아니 지금 영어니까 스무스 라이크 버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무라 그러면 스라이버 뭐. 그냥 스무스 라이크 버터해뭐 음. 해줘 뭐 해? <웃음> 스무스 <웃음> 라이크 버터 <버러>. 오케이 <웃음> 자, 나윤씨 <남편이> 시키기 <웃음> 어렵죠 한 번? 스 라이크 스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거 그 옆에 음... 있는 거 쉽게 빠지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컴자 다섯 글자입니다. 컴온. 컴온. 다섯 글 여기 어디 있어? 버터 과자. 네? 당신이 버터 과자 십초 안에 먹고. 아, 어, 파란 불기. 오케이, 버터 과자. 버터 과자. 그거. 버터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야, 이건 아저 다이어트 하는데 아. 이건 벌칙하라고 만든 거다. 이거 어떻게 십초 안에 먹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 거짓말? 다이어트 하는데젠가뺀걸 아. 위로 올려 려준 거래요. 아 그래요? 아제가빼거 위로 올려야겠구 원래 그에지 않아 가 이거 10초 안에 먹고 1분안면 돼? 근데 제습 건조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안 좋은 거 아닌가? 자하게요하게요 아, 방부자 아니에요? 저. 19, 8, 7, 6, 5, 3, 1 실패했어요 아, 탈락 미션을 아, 진행하게, 아, 되네요. 아, <웃음> 진행하게 되네요 탈무 많이 실패했 이렇게 랭니다. 탈락을 하게 되네요 다음 과정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옮겨 쓰고, 쓰고 인증하기 와음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 주세요 네나 네, 뭐야? 뭐야? 이거, 뭐라고? 뭐, 뭐, 이거는 트위터가 뭐, 올려가지고 아예 인증을 시켜야 이는거 아니야 이거 대박인데? 남준이 개인 카드가 어? 또 좋아요 아, 근데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진영 뭐 카드가 더. 똑같잖아요. 그렇겠네 네? 기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 <웃음> 조장 조장 논란 <웃음> 방탄소년단 젠가 조작 아, 자, let's go. I'm going to 억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와, 정말. 파산하겠군요 d o 나네요 파산이 조 h m 이 g 스 d 스한데좀 g o 데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 g o o d Oh, m 뭐야 이 d Oh, my God. o 이 my God. Oh, my g o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흰색 종이 뽑기 통에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기 어, 맞 네? 흰색 종이 통에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기 근데 여기 안무 추출 공간이 됐나요? 되죠. 카리스마 있게 한번 쳐주세요. 카리스마 있게. 파, 십, 셋, 넷. 앉아 앉아서 그냥 할까요? 앉아서. 그래서 뭐요 카리스마요. 둘, 셋, 넷. 스무스라... 하나 더 뽑아야 돼. 하나 더 뽑아. 느끼하게, 느끼하게 버터같이, 버터같이 느끼하게 5, 6, 7, 사이 스텝 갈까 좀 쌍꺼풀 만들 수 있어요 오, 오. 야, 야, 수, 잘 생각해, 손자가 <웃음> 볼수 있어 손녀 <웃음> 손자가 볼수 있어 그때쯤이, <웃음> 그때쯤이면 5, 6, 6, 7, 8 <웃음> 느끼했다 넘어가자 <너와> <웃음> <오>, 왜 <흘러버린 웃음> 버터였다 느끼했어요? 버터다 진가, 진가 진가 버터였다 진가, 진가, 진가 쭉빠지데 어? 저 그대로 둬야 돼요. 본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파트 따라해보기. 너 뭐냐? <웃음> <얘기해> <웃음> 아이 얼마? 제... 아이 얼마? 와 진짜 다나아이스마스 자자자자 r o c 스 s 가 어디 있어? r 스 c 요락스타 나와. 아영어가서라 남의 걸 모르겠어요. <웃음> 아, 어, <웃음> <바 record, dónde 웃음> 끝까지 벌스타.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자자자 벌칙. <웃음> 자 등산. 벌칙. 아니 에들 거를 아 래퍼들 누구야 모르겠어 수어 사이트가왜나 수어 사이드 버터 엔딩 요정 10초하기 <웃음> 멤버들 다 같이 마지막 소절 부르는 10초 동안 벌칙 멤버는 카메라 원샷으로 엔딩 요정 포즈 보여주기 음. 엔딩에 Get, 하소, 하소. 하소. Get it Let it roll 하시다 Bye Z Seven A Get it Let it roll 가까이 와서 아 <웃음> 완벽했어 <웃음> 야 좋아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아니, <웃음> 아니 부모 와서 끝난 줄 알았어요 다이, <웃음> 다시, <웃음> 다이 형, 다시 해야 된대요, 가까이 야. 와서 해야 된대 가 와서 네. 갈게자 가세요 빨리 우리야. 자 놀이. 보여줘요 형, 그래. 어차피 우리 안 보여요 형 우리 안 보니까 형 마음대로 보여줘요 형 끼를 보여 이거? 보여줘요 너네 그걸로 다 보고 있잖아 자볼 어, 계획은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게 야, 나도 버터 하나만 줘 버터? 버터, 버터 쿠키? 오케이, 오케이. 10초를 호병이 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어떻게 더요 장비 장비 필요해? 아 방금 호병형 대답했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10초면, 1 0초못 네? 네? 네? 네? 네. 들었죠, 제가 뭐라 했는지 네. 아, 대답하고 안 듣는다니까 인증이 아, 아. 됐어요 나 할게요 대답하고 뭐라 했는지 듣질 않았어요 나할요더 할게요 10초 들어가려고? 5, 6, 7, 8, 10 게이, 렛잇, 롤 10, 9, 8, 7, 6, 5, 4, 4, 이 방송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요즘에 엔딩을 저렇게 해, 음악방송도? 아, 설마 안 간지 진짜요? 10초씩이나 요 10초씩이나 한다고? 아니, 나는 다른 선배님과 무대 봤는데 이렇게 엔딩샷 잡히니까 이렇게 도망가시던데? 엔딩 요정이 언제 생긴 걸까? 그러니까 뭐 네. 아무튼 10초씩이네 그럼 뭐야, 저 정, 정국이 잘하잖아요 링크, 마아 링크 잘하네 그런 거 아니야? 잘하네 음. 좀 한우? 나. 아, 한우? 한우 먹고 싶다, 한우 먹고 싶다. 아... 아... 카메라 가까이 와서 아이콘팅 5초 아, 내가 오. 했던 거 아니냐? 아, 내가 네. 아, 근데 이거, 이거 하면 과호흡이 와몇번 해봤잖아, 우리 네. 아, 그, 장남사와 근데 이번에는 아이콘팅만 하시면 돼서 입은 열면 안 돼요 눈만 사용해야 됩니다 5, 4, 5, 4 5, 3, 2, 1 2,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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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지 지 약간 센스 있게. 좀 하네? 이좀 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버터 어, 포인트 한번 보여 줄게. Fine, see e h s m 이거 앉아서 아장아장 하면 <웃음> 어떻게 니까아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그죠 아, 아, 여러분,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아쉬운 마음에 쟁가 한 바퀴만 더 돌아볼까. 오 근데 좋아요. 그 돌아가면서 아마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리... 거기서 아마 네. 딱반 맞기. 자 갑니다. 이제 저봅니다오좀 하네요. 어, 좀 치는데? 어, 이거 누르는데이 정도 기분이. 언제 쳤죠? 자 <웃음> 오른쪽 옆에 이름이야? 있는 멤버에게 칭찬 한 마디 해주기. 오른쪽이요. 어. 저, 저쪽 아, 보고 거울 그럼. 보고 하시면 되요. 야, 거울 보고 니잘 생각하면 되겠다. 정말. 어, <웃음> 너 머리 왜 이렇게 밝게 했니? <웃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야 돼요. 칭찬, 칭찬. 칭찬 되게, 어, 되게, 어, 잘 어울린다. 야, 친구야. 음, 야, 좋은 칭찬이었다. <웃음> 야, 하필 아, 거울이. 10년대 이제 그 비행청소년 영화 같은 거 보면 인생 네.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진짜 노랗다. 그러니까, 센 노래.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어 B씨 이거 쳤어요. 좀, 저, 이거, 이거 쳤어? 치면 끝이야. 낙장 치면 분해비죠. 낙장 불입이죠. 무가지게누데 어? 그거지, 어, 이거? 진짜... 어 비비. 태균 태균 어 진짜. 비. 태군 태군 날라 무너뜨린 거 아니야? 아, 예, 예. 와, 아, 아, 미쳤다. 살아가네 이걸 또. 어. 아, 이걸 산다 어, 뭐야? 뭐초 10초 동안 10초? 버터 노래 소개해줄게. 아, 자0 초. 하나, 하나 둘셋넷 십구. 7, 1 12, 1 1 1 16, 1 1 1 2 21, 2 2 2 25, 2 2 2 2 2 21, 2 2 24, 25, 2 2 2 2 2 21, 2 23, 2 2 2 2 1 2 2 2 2 2 2 2 2 20, 21, 2 2 2 2 2 2 2 2 20, 21, 2 2 2 2 2 2 2 29, 20, 21, 22, 23, 2 2 2 2 2 2 2 21, 2 2 2 2 2 2 2 2 2 21, 2 2 제일 레전드 레전드, 입니다 레전드 간장, 버섯, 계란밥, 뭐 아무튼 다양한 음식이 있죠 팬케이크, 마카롱한테 스테이크도 있고 근데 다루쳐서 적혀있죠, V앱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역시 V, A 닉값, 닉값, 니까 예를, 니까, 예를 니까, 들어서, 니까. 들어서니까 제가 트위터로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닉값, 닉값, 닉값, 닉 V앱입니다, 가르치기 없죠 EX가 예잖아요아니 아니, 아니야, 요즘에 그렇게 의미 전달을 안 해요 EX 적으면 꼭이라고 적는 거예요 리벌치가 아니라고, 진짜 V, E, E 아 이게 제가 아는데 브이앱에서 이제 등을 보여줘라 아 맞지 맞지 맞지 에이, 등이니까 v... 아, 등. 제가 트위터에서 아, EX가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X라는 뜻이에요 아 인터넷 X 그리고 브이앱에서 등을 보여줘라 사실 인터넷 아이돌 시작한 게데 제가 트위터 <웃음> 사실 인터넷 이제 아이로지 인정한...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거때문에 익스로러 이기 때문에 아, 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죄송합니다 오 완성! 오 완성! 호한 사람 수신 바로 수신 바로 당신이야 당신 아니 이런 못 넘어가요 그래. 나 그냥 아, 뭐 인터넷 이번티콘이 E예요 <웃음> 여러분 아. 제가 트위터로 인정하겠습니다 뭐 아파 아무튼 누가 그렇게 살아하죠 아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바타 표정 만들기 상큼하게 해주세요 자, 실패! <웃음> 형, 잠깐나 남아 진 손톱 이거 먹는 거야다안거였피해피해 아, <웃음> 형. 실패! <웃음> 기다려봐, 바, 방금 좀 크게 실패하다가 세장 받기로 했잖아 남준이 하도 <하고 웃음> 칸드가 일조라는 아, 소문이 있어 이게 방금 <웃음> 왜, 왜? 방금 인터넷에서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온잖아 <웃음> 왜? 왜? 인생은 무서운 거다, 부메랑이다 <웃음> 되게 할 뻔했어요 <웃음> 이거 했던 거잖아 <웃음> 아, 아 했던 거 말고, 실패! 중복 말고, 중복 말고, 중복 말고, 중복 말고. 이거야, 이거 해, <웃음> 이거 이거 있어요. 아, 있어. 어, 말고. 아, 이거, 이거 안 했어. 왜도지할게 너무 웃는다. 아, 뒤에 등이잖아. 아니. 아, 제가 다시 뽑을게요아 지민이 형, 뭐 하는 거야? 아미들 마음에 <웃음> 버터칠해 <버터치를 웃음> 주게. 야. 야, 이거 걸렸습니다. 다음 촬영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뭐 하는 거야, 이거 했잖아. <웃음> 했어. <했잖아. 웃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벌 지금 돌아오는 거야. <웃음>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웃음> 어, 어, 태용이. 아, 자 봐. 제가 제일 화팀이였냐면 뭐였냐면, 뭐였수면뭐였니다 아, 이냐 이렇게 이면 뭐였냐면, 뭐였아아뭐냐 아, 그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아냐아뭐아냐아아였냐아아아아아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였냐면, 뭐 아. <목소리> 아니 갑자기 왜, 왜, 왜아 갑자기 왜왜 떨어진 거야? 아니 흔들다가 뭐, 쳤어. 쳤어 아미의 <목소리> 마음을 훔쳐라 캡처 타임 세 가지 3 초. 자, 자 그래. 이걸로 하자. 그래. 손에 노란색 매니큐어 칠해. 다 같이 한 번씩. 이거 때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아니면 이거 이 하기로 했어. 매니큐어가 있나요? 매니큐어죠. 매니큐어 칠해본 매니큐어 사람 있냐? 이건 뭐야? 아 내가 엄마 발라준 적 있다. 캡처 예전에. 타임 세 가지 삼. 형 야, 카메라 앞에 가서. 진짜 어렸을 때 발라줬는데 예전에. 매니큐어. 자 매니큐어. 어 이거. 어. 야 매니큐어랑 제 이름 멀티랑 똑같네. 네. 자, 아,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 여러분들 매니큐, 네. 저, 제가 발라줘도 돼요? 어? 슈로야 나도 발라래, 나도 뭐야? 내이 내 새끼손가락에 발라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오, 오, 오, 와. 와, 오, 와, 와. 와, 와. 와. 진짜, 내 <웃음> <진짜, 야>. <웃음> <잘> 발랐어, 다, <웃음> 발랐어. <웃음> 다 <웃음> <웃음> 발랐어 야, 진짜 다 발랐어 야, 냄새, 오오 야, 냄새, 야, 빨리 닦고 이거 몸에 안 좋아 나 이거 오늘 처음 사는데 와 아니, 손 이거는 처음이야. 야 이거 처음에 이거. 처음에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마 안 지울 텐데. 아니 배기가 지었아 안스토너하면 돼아토너안토너하면옷 색깔 같이 날라가잖아. 어 안스토너하면 빨면 되지. 아, 빨니 이장색이잖아. 형형 드라이만 깨면 돼. 드라이 아니 그물 물. 짐이 물, 물, 물. 아, 진짜. 제가 짐이랑 짐이랑 우리 나중에 우리 밖에서 대화를 해결하자. 우리 어,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방송상에서 프로답지 못하니까 틀리면 안 되지. 중 중학교 때 이러면 뒤에서 싸워라. 싸워라 이러잖아. 아, 아, 아, 아 운한게 있으면 이제 말로 해야 지 사실. 버터 이렇게 발라 버리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안 되지. 네, 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버터가... 어, 남자 형씨 이거 벌칙 아니냐? 아, 막 뭐, 벌칙 다 했어요. 벌칙 다한거 당... 같은데 아, 이거면은 네, 예. 네. 네. 어, 냄새. 야, 이거 벌칙 다 해야 돼요? <웃음> 어, 죄송합니다. 자, 자, 자, 마지막. 여기... 태용이태용이하고 끝내야지. 뭐용이다 했어? 캡터 타임. 아, 3, 해, 3, 해, 3초, 3초 했어저 했어요. 카메라 앞에 와서 세 가지 표정 3초씩 해 주세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빨리 갑시다. 아, 진짜니다 뭐냐 너 볼지 뭐였냐? 아처 타임. 가지게 초. 2, 3, 찰칵. 찰칵. 오케이, 오케이. 어. 형이 워낙, 워낙 또 잘하는 분머리서릭같 태형이 뭘 해도 캡처 타임이지 지금 그, 응. 태형이 인생이 캡처 타임이지 만화 크로우즈에 보면 이이 이, 이, 이 머리 한이 린다만이라고 있어요 린다만인데 어, 맞지 맞지 맞쌈쌍 제일 잘한다 얘들아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 지금 보시면 어, 네 지금 어 윤기 오빠 손 흔들어주세요 네? 갑자기요? 너무 <웃음> <야, 넌> 자연스럽다 무슨 <웃음> 요아야손 <웃음> <웃음> 흔들어줘 그래도 소원 들어 달라고? 아, 네. 아 소원 들어 달라고. 아, 소원 들어 그게 소원 들어 달라는 화날 일이야? 아, 진짜 소원 들어 달라고. 여러분 어, 예. 제가 아침에 라는 이런 머리가 됩니다. 오우야. 아우야. 이제 빡친 빡 레슬링 선수 중에 이런 머리. 투들 같은 투들. 이런 머리 언제든 보고 싶다. 자 아, 너, 뭐, 뭐, 제육 내 제육 너의 머리가 내 하루보다 밝아졌으면.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주세요. Nine, nah, 아 뭐지? 나 이름을 봤는데? 태영 오빠, 너의 머리카락은 브로콜리 같아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브로콜리입니까? 칠면조로 오세요, 칠면조가 어디지?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가 터키가 칠면조아 오세요 번역기를 돌리면 We're flying, 칠면조! 오케이, 칠면조 기다려 진짜 오늘 미치겠다 오늘 지금 뭐 있냐? 누가 있을까? 아차산 언제 가냐고 아차산 온지로 거요아 지금 <목>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상으로 돌아갈 수가 예. 없어요. 아 근데 산에도 진짜 산 많이 계셔. 가지고어 아, 진짜 없긴 하 태영 내 머리가 새 둥지 같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웃음> 정국 오빠 다이어트하면 너무 얇아 보여. <웃음> 태영 오빠 밥 <밧> 아저씨 같아요. 야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오늘은 다 아저씨 모이네. 그러니까 다 <웃음> 아저씨였어. 바바저 씨였어 그래. 음, 포커 한번 꽂아야 될것 같아. 꽂으러 다자 바바. 자 바바저 씨가 원래 군인 출신인데. 아, 그래? 자 어, 진짜 우리 진짜 각자. 틀렸어. 우리 각자 마무리 소감을 한번 하면서. 아, 우리 바바저 씨부터 한번 마무리 소감을. 원래 이런 거막 비꼬고 아, 다닌다고. 갑자 아, 네. 아, 갑자 어. 끝났어요 우리? <웃음> 아니, 갑자기 끝난 거예요. 치면 저러고 오세요. 아, 네. 이게 아, 근본 예, 진짜 진짜 없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아, 약간, 약간, 약간, 아. 약간, 약간 음주하고 해도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되게 오랜만에 컴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컴백한 느낌 나네요. 네. 네. 네. 네 V-Live도 하고, 예.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 이 서버를 터뜨렸던 네. 그 시절 네. 기억나십니까? 네. 아, 기억나서 <웃음> 지금 하트 봐 이거 하트 좀 눌러주라고 하트 그래. 하트 눌러야죠 아, 하트 옛날에 진짜 많이 눌렀는데 야너 아, 머리가, 그, 머리가 머리 거의 몽환했습니다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거의, 숲이다, 야. <웃음> 거의 그거 들어가면 못 나와 야, 자 스태, 스태프께서 포크를 이 정도로 주셔서 들어가면 못 나와 몽환의 숲이야 그래 저한테 <웃음> 아, 목이 들어가면은 야, 못 나와 <웃음> 개미죠 야 부럽다 야 이런 캐릭터가 지수 있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굿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모기 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하면 모기가 얼굴에 물리진 않겠다 야 자 어, 어떻게 뭐 어, 마무리 소감을 한 마디씩 뭐해 볼까요? 네, 네, 자 어떻게 자뭐 지민 씨 이번에 지민 팀이 컴백한 소감 어이 겁나 어설퍼, 아이고 뭐 어, 어, 사실 이게 참 빨리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어 이제 이제 좀 뭔가 이제 활동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것 같은 기분 이 어? 있어요 맞아요. 아 지금까지 조금 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니,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뭔가 말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무런 그게 없는 그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수면 약간 이게 수영할 때 개형 칠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보면 아 약간, 약간 그런 거 백조에 왜 이렇게 잘해요? 백조에 표현력 장난 아니죠? 백조 노력하잖아 아, 백조요 백조 백조 아, 백조 힘찬 야너 무슨 왕관 했었냐? 아도씨가 아니고 포크 아저씨가 아니고 왕이야 <웃음> 아, 아, 뭐야 이걸로 메뉴처럼 생겼네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이걸로 에그타르트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예자아 네. 아, 아,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에 또 어, 우리한테도 아. 참 뭔가 이런 썸머송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겨 주시면 될것 같아 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 썸머송 불타오르는 네. 였나 아니 지금, 아, 지금은 그렇죠 아, 네. 오 <웃음> <웃음> 진짜 서운하네 어. 15년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어, 사실 썸머송이라면 약간 밤 여름 밤은 괜찮은데 낮은 또 그래서 근데 차라리. 그때 그래. 레, 레콜린 거 아니에요? <웃음> 로딩 중. 카운터, 카운터. 로딩 안 해. 아니, 우리 그때, 그, 달리라 방탄 찍을 때 투표 그 나갔나? <웃음> 아아 아 아, 스포 네 사실은, 사실은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 아, 새로운 리 왜? 저희가 이제 이기 리더를 뽑으려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마 나중에 아 그래도 네. 로딩이었구나 아니 <웃음> 뒤에서 달범 감독님이 사실 <웃음> 머릿속으로 이거 스포인도 아닌가 이러면서 아, 저기 계신데 지금 달범 감독님 지금 막 어, 어떡하지? <웃음> 자 그래서 뭐 지민이 어떻게 소감 마무리 됐어요? 그러니까 뭐 <웃음> 와, 여러분들, 이제 브이 끌게요! <웃음> 아, 수고하셨고, 에, 수고하셨습니다! 바, 바쁘세요, 네 박아다 시기... 씨 계속 먹어야 되는 거놓치 말고 숟가락 네. 손가락이... 다음, 다음 주아 네, 오늘 정말 버터와 이렇게 많은 여기또 푸들과 또 이렇게 음. 많은 분들과 함께한 아, 아, 정말 오늘 버터 너무 재밌었고 음. 이제 아무튼 속 시원하게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버터를 불러 재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좋아요 come. 이제 나왔으니까 네. 안 부를걸? <웃음> 야, 하지 말라 그래도 <웃음> 하지 말라 그럼 꼭 하고 싶어. 오, 오. 네, 드디어 이제 버터로 이제 저희가 또 컴백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음이 아 다음이 아니라 이왕 컴백한 거아 이왕은 아닌데? 뭐뭐등떠밀려서 했어요. <웃음> 열심히 우리가 컴백할 김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엄청 컴백하고 싶었는데 어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웃음> 또 멋진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었습니다. 아, 뭐 사실 준비한 어 그런 무대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많이 기대해 주셨,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사실 뭐 버터 뭐 그냥 미치도록 즐겨봅시다. 버터. 네. 지금 앞에 실시간으로 스태프분들의 그 풋포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포크 빼지 마세요. 끝나고 오방 한장만이 들어왔어요. 대신 <웃음> <웃음> 나 지금 나, 나 지금. 목도둑 하고 싶은데 네, 포크 사서 뭐, 가만히 또, 있는 거 아, 일단 있어. 다시 찍어줄게요, 어. 목도둑 해요 알았어, 자, 어, 없이. 어좀 어, 어, 말했어요 <웃음> 아, 저, 내가, 네. 내가 오방 지금 찍으면 안 되냐 <웃음> 아, 너무, 아, 자, 오방 어, 찍을게요 어, 저희 제... 오방 찍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시간 그래, 그래, 오방, 오방 한번 시 오방 찍는 거 보여드리자 자, 일단 멘트 일단, 네. 어, 일단 컴해서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어, 마음껏 카메라 앞에서 박스도볼수 있고 좋네요 나만, 똥, 똥, 니요여러분이제안 부를 거예요 그이가아니에게여러분이이 <웃음> 봐야 될게많이 남았기 때문에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제게이렇렇게이렇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진짜 <웃음> 네. 네. 진짜 열심히 짜어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오랜만에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하고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되게 많이 해놨어요 짜 진짜 진짜 진짜 지금 아미분들 지금 심장폭행 할만한거 지금 여러 가지 심장폭행? 아니 심장? 머리에 포크코고 폭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네, 뽑아가지고 이렇게 폭행할 거같아니까 같아요 지금 심장폭행 폭격인가? 아, <웃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비슷하지 비슷해요 <웃음> 그, <있어요>. 비슷요 <폭, 웃음> 폭격, 폭발 뭐 많지 뭐 아, 맞아요 폭격인가? <웃음> 네, 심장폭격 폭격이 더 임팩트 있기라 네 자. 러 저희 버터 이번에 준비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에이 <웃음> 에이 하트 겁나 누르고 있어 게임하세요? 아니야 하트 누르고 있어요. <웃음> 아, 그 저희 두달 동안 되게 열심히 막 녹음도 하고, 뭐 안무도 하고, 뮤비도 찍고 했는데, 그 버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뭐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거 있으면은 열심히 들고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아미아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자자 멤버들 장난칠때 장난치고 엔딩 하나도 안 듣는데 <웃음> 뭐, 서로 하나도 라고할거다여아 <웃음> <웃음> 아, 아니, 각이 아, 칠래야 얘들아 자, 오박 찍자 오박. 자 오박 여기서 오박. 오박 여기서 자 포크 다꾸으셨죠 갑니다. 목소리 나올까봐 절대로 목소리 안하시고 손가락으로 하나 점해드릴게나 <웃음> <웃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 이게 자 내가 하나씩 내가 할게. 자 하, 자 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 고개 들래.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뭐,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나, 하나, 하나, <웃음>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만 이렇게 찍습니다. 오만도 별거 없죠? 그렇죠. 오늘 또 V앱으로 그냥 온 거는. 그냥 버터도 나왔고 알죠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아미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저의 새 연습실이에요 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그 맞아. 얘기 안 해줬다 아 하셨다. 하셨다. 아니, 연습실이 어, 진짜 뭐 이거 화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아, 한데 그럼 바로 달방 제작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웃음> 그럴 게 아닙니다 달방 제작진이아니 <웃음> 저분들 달방 <달봉> 제작진 아니야 <웃음> 아니 모두, 모두가 노출됩니다 <웃음> 그런 걸로 합시다 지금 달방 안 찍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번 버터 많이 살았으면 좋겠고 진짜 저희 정말 열심히 응.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네. b t s 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약자가 이제 버터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오. 네. 오. BTS가 오. 버터스 어. 앞으로 어. 버터스로 아니 뭐 진짜 갈까요? 뭔가 이런 이런 게좀 달라졌어. 버터. 폰트가 너무 귀여워. 폰트가. 예. 폰트 너무 귀여워. 어. 어. <웃음> 어. 네, 진짜, <웃음> 진짜 귀여워. 그럼 남준이가 버터로 이행시 하면서 마무리하자. 와, 좋다. 마무리 좋다. 버. 와. 버터. 터. 터진다. 야. 이행시 들졌다 쥐빈 씨뭐 어떻게 뭐 꺼... 꺼, 꺼, 뭐. 꺼 주세요 <웃음> 아니 너꺼지고게 아니라 아니, 아니, 저, 너 아니, 진짜 여러분 이런 말 심시... 네. 방송에서 안 쓰는데 쥐빈 씨 꺼주세요 그러니까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어. 꺼주세요. <웃음> 이거 아, 꺼세요 꺼주, 아. 이거 좀, 주, 좀 꺼주세요 해주세요. 그치, 포크가 아니, 지금 포크가 지금 머리로 올라왔어요 는 담당 지씨 아니었어요? 그냥 공명스러워졌어요 아니, 응.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아, 상큼한 표정으로 꺼졌죠 아, 아, 목을 많이 썼네 제거요네 그냥 꺼달라고 해주시면 우리 하고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차 한번 그리면서 자, 버터 망간부 어때요? 버터 망간부 오 버터 망간부 하면서 망간부! 되게 좋은 단어 버터 버터 버터 해야 된다 그가 버터 버터 버터 망간부 너무 좋 너무 금방 유행어 배우는 사람 같아 <웃음> 그런, 그런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별 줄! 이게. 자, 돼요 버터버터, <웃음> 버버버터 하나, 둘, 셋 버터버터, 버버버터, 만간부만간부예요만간부